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쪽파 새콤달콤하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. 어, 쪽파 다 손질을 다 했어요. 그리고 여기 끝허리는 공기 차니까 다 따주고 어, 이렇게 준비했네요. 아, 이파리가 이파리가 긴걸한두 개씩 이렇게 포개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이파리가 짧아가지고 잘안 돼요. 그래서 긴 채로 그냥 넣으려고요. 네 쪽파는 이게 좀 이파리가 짧은 게더 맛있어 긴 거보다. 음. 김치를 김치 담을까 딱 좋네. 응 김치를 담으라고 맛있어, 맛있어. 도 응. 응. 몽땅 몽땅. 고기 먹을 때. 음. 응. 먹으면 맛있거든. 이제 물 양은 물 양을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딱 담아놓고 물을 여기에 막 알맞게 딱 채워보면은 채워가지고 쪽 따라보면은 물 양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알수 있어요. 이게 이제 간장하고 물은 아6대 1로 하면은 딱 간이 딱삼삼만이딱좋 좋더라고요. 물 600ml, 액젓 50ml, 간장 50ml. 이렇게 끓일 때물아니 물이라도 니까엿엿 100ml 이런 넣어줘야 돼. 이제 끓였잖아. 불을 꺼. 불을 끄고. 시켜? 음. 마지막에 식초 50ml 이제 조금 식으면 미지근할 때 부어줘야 돼 조금 이렇게 완전히 식히지 말고 좀 따뜻하다, 따뜻하다 할때 일단 부어주면요 좋아요 이제 숨이 죽으면 이제 이게 물이 더 많아지니까 이 정도로 해놓으면 괜찮아 이렇게 해서 삼겹살 먹을 때 하나씩 고개에 얹어가지고 쌈 싸먹으면 기똥차게 맛있어요 <웃음> 됐다 한번한번더 재탕 안 해도 돼요? 어. 이게 끝이야? 숨 어. 죽을 동안 이렇게 눌러놓으면 이렇게 해갖고 좀 삭으면 삭으면 그때 먹으면 더 새콤달콤 맛있어요 됐다 끝났어요? 응 어, 이렇게 해서 아니야. 이, 내일 또 이렇게 어. 숨다 주운 거 찍어야 돼. 오늘 5일 됐거든요. 5일 되니까 이 정도로 사갔어요. 그래서 이제 에, 삼겹살랑 먹을 때하나씩우에 던져놓고 먹으면 어, 확실히 그 고기 맛이 다르더라고요. 딱이 정도가요. 예, 딱 알맞아요. 우리 오늘 아침에 이거를 밥좀먹으려고또 따로 좀 담아야지. 이렇게 해서 안생했습니다